기분이 좋아? 음. 왜 기분이 좋을까? 오빠 사아해 오빠 사랑해? 응. 아, 어. 오빠는 놀았어. 오빠랑 놀았어? 응. 오빠가 뭐 해줬어? 뭐 같이 놀아줬어? 응. 놀아줬어. 뭐 하고 놀아줬어? 뭐하고 어, 놀아줬어? 어랑하고 놀아줬어. 장난하고 놀아줬어? 그래 그나 오늘 오랜만에까지 c h 어 최고예요? 해봐 최고예요? 최최최예요요 k check, c h 오 c k check, check, check, c h 에서뭐 하고 놀았어? 아 어, 오빠야 k check, c h e c 장난감 갖고 놀았어 어. 누구 k 오빠 이름이 뭐야? 테리 언니 왜 여가 했어? 아, 그네, 그네. 그네? 응. 그는 무서워. 맞아, 테리는 그네 무섭잖아. 어. 테리 내일도 갈 거야, 어린이집? 어. 갈 거야? 따 누구를? 그 누구 토사토사요 엄마 아니요 반지도 좋아있어 뭐라고? 반지도 들어있어? <목소리도> 아니 반지 안 들어있지 안 들어있어? 어 얼음 들어있어 얼음 오아 이게 얼음이구나? 응 <목소리도> 음. 안녕하세요 하이틱의 혜인입니다 음. 오늘은 보습바를 먹어볼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웃음> 그냥 먹으면 안돼? 엄마가 얼음은 안 된다고 했잖아 목에 걸릴 수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음. 얼음 먹을 수 있는 사... 그 아이스크림인 거야. 봐봐 아삭아삭하다? 응. 음. 얼음이 그런 맛이야. 얼차려다. 음 응. 케리 씨는 맛이 어떠세요? 아맛있어요 맛이 어떠해요? 다데왜 보물가득? 왜? 타기 네? 뭐야? 닭. <웃음> 한입드셔보시고요 음, 살 저. 저, 네요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응. 어, 덥다, 메리.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피지가왜여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내 친구가 테리한테 저리 거! 하고 이렇게 때리거나 그랬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저 때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다? 연습해 봐 친구가 맞아? 때렸어 어? 친구가 딱 때렸어 선생님 왜? 그런데 친구가 때렸어요 그래? 어. 친구가 때렸구나? 네 어. 어, 그렇죠? 아 탕태미 아. 어, 네 왜? 어, <웃음> 네. 어 친구들이가 어때어요 그래? 아마 구나스라고 친구들 때리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엄마는 사실 <웃음> 테리가그테리가 때릴까봐 걱정돼. 친구들야 이 안녕 다음에 또 나랑 같이 놀이다. 너 많이 많이 하라고. n e y money, money, m o 많이 y m 해 많이 많이 뽀뽀도 해주고 아빠 y money, m o n 잘 다녀와요 e y money, money, 댄스, 좀 봐, 댄스. 댄스. <웃음> <웃음> 아이보. 엄마 이겼어. 두 가지야. 하나, 둘. 물? 응. 어, 물. 여기 살짝. 입술은 응? 응. 어, 엄마가 여게 엄마가 하는 게 아쉽지 않나? <웃음> 아니야. 괜찮아. 어, 깨, 괜찮아. 손이 더 떨려 보이는 괜찮겠다. 이거 엄마가 수정해 줄게. 괜찮아. 어. 엄마 좀잘하는 듯. 오늘 그림기리고했는데 엄마가 다 그린 것 같은데 내일도 <웃음> 많이 네, 잘하더라. 엄마 응. 장애리 이름. 응. 장늘리 이름에 리경. 아장빼고 엄마 그냥 해리라고 써서 그래. 해리 하원하는 시간이랑 시간 어떻게 딱 맞았네. 해리 사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또 탕인데 나거에막레기야 쓰레기, 쓰레기야 쓰레기야 <웃음> 어 이거 쓰레기야 이거 쓰레기야 누가한테들고주는 거야. <웃음>